안녕하세요. 구라로 구루가 되는 그날까지 DBR TV 고브라의 뉴스 역주행 고승현입니다. 경영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기사인데 어쩌다 보니 그냥 넘어가 버린 것들 아니면 잘못된 내용이 담긴 기사를 다시 가져와서 제대로 썰을 풀어봅니다. 오늘은 한 20년째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그 언론의 뻔한 뻔한 그런 기사들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는 20년째 매년 단군일이 최대 불황이라는 헤드라인을 보고 있는데요. 뭐, 불 꺼진 상과, 상가, 불 꺼진 상권, 한숨 쉬는 자영업자, 눈물 짓는 상인, 뭐, 이런 제목도 거의 한 20년째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의 뭐 경제 상황이 어떻다, 어떻다, 뭐, 경제 위기다,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제 경영전문 기자답게 또, 제 경영전문 매체를 만드는 연구소답게 지금 우리 사회의 소비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기회는 어디에 있는가,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두 번의 에피소드 좀 다소 진지했고 좀 딱딱했는데요. 오늘은 우리 라이프 스타일 어떤 소비 패턴 변화 이런 얘기니까 좀 재밌는 얘기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는 이제 좀 식사한 얼굴 거의 반 고정 출연자가 된박지현 스토리웍스 컴퍼니 대표를 또 모셨습니다. 뭐 마케터이기도 하고요. 썰이 좋고 결정적으로 저희가 예산이 별로 없어가지고 어, 산출연료에서 서툰 나주시는 고마운 분이어서 뭐하튼 그렇습니다. 우리 <웃음> 시청자 충수에게 인사 응. 좀 하시죠. <웃음> 너무 바닥까지 들어요 <들어가서 웃음> <웃음> <웃음> 아,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쩌다 방고정, 자주 나와 송구한 박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일단 기사를 한번 보시죠. 네. 이게 최근 기사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클릭를해 보면. 음. 사라지는 한국 부야성 밤문화. 점점점. 24시간 내장 없어진다. 헤드라인부터 좀 올드하네. 부야성 밤문화. 그러니까 24시간 프랜차이즈, 뭐 24시간 매장 수가 줄고. 응. 그다음에 이제 편의점 밤새 안 하는 곳들이 좀 많아졌어요. 예, 많이 없어졌죠. 요새 좀 트렌드예요. 이게 응. 트렌드인데. 근데 이제 이 기사도 끝까지 읽어 보면 결론 은 완전 관성 그 자체. 응. 그러니까 부라 인컴비. 근데 정말 이렇게 결론 내리면 끝나나 이런 이런 기사예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게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작년에 네. 연간 소비 증가율이 한7년 만에 최대치를 찍었단 말이에요. 보도에 음, 나왔잖아요. 그러면 네. 사람들이 어디 가서 돈을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음. 근데 그걸 얘기를 해야 비즈니스 기회가 보이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 기사도 경제 신문사 기사예요. 보면 <웃음> 경제지의 존재 이유는. 음. 경제를 분석하고 뭐 경제정책에 대해서 비평하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 이런 소비 트렌드 변화, 라이프 스타일 변화를 보여주면서 비즈니스 기회가 어디 있을지, 뭐 이런 것들을 다뤄야 되는 거잖아요? 전혀 못하고 있죠. 이런 기사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뻔한 결론, 결론 딱 정해놓고 이한 10년, 거의 한 20년 된 패턴이죠. 하여튼 어떻게 보세요? 뭐 사실 이 헤드 라인은 2017년, 뭐 19년 이렇게 되어있지만 뭐 2010년 기사라고 해도 뭐 크게 똑같이, 다를 똑같이. 거 없고 <웃음> 이쯤 되면 당분 할아버지가 먹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웃음> 하 <이렇게 일을 한게 웃음> 되는데 오늘 시작부터 또 엄청 흥분하시긴 하는데 그렇죠 팩트로 보면 뭐 사, 사실들은 맞아요 24시간 매장이 줄고 있다 편의점도 안 하는데 많다 사실인데 결론이 말씀하신 대로 너무 뻔하다는 거예요 <웃음> 맨날에 불황이다 인건비가 원인이다 이런 식으로 음. 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건 좀 문제인 거죠. 기사를 보면 인건비 때문에 24시간 영업을 중단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소비 트렌드에 관련된 기사잖아요. 음. 이제 이렇게 됐을 때는 어,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좀 아쉽다는 라 거죠.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지금 홍대에서 아주 핫한 것 중에 흑당밀크티라는 게 있어요. 음, 대만에서 들어온 거. 음, 주 엄청나게 서. 대만 게 핫해요? 네, 대만 게좀 핫해졌어요. 네. 이제 일본 그 무슨, 간식 이쪽 많이 안 나오고 샌드위치도 있도아 홍루잼인가? 홍루잼? 홍루잼? 그런 게 있고. 어, 그래서 그런 유행들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이렇게 줄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장이 그렇게 줄 쓰고 장사가 잘되는데 어, 줄을 음. 많이 쓰는데 인건비가 부족해서 이거 장사를 접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진 <웃음> 않고 매출이 느는데 그렇게 그치. 생각할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필요, 생각할 순 없고요. 결국 소비 시장이 변했다는 건, 어, 찾는 음.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음. 어, 그러니까 취향이나 선호도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밤, 뭐 새벽 3시에 음. 편의점을 굳이 가거나 음. 패스트푸드 매장에 갈 일이 없어지고 있는 거죠. 예, 이제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뭐 그럴 거기에는 아마 이 겁니다. 이런 요소도 응. 변수로는 들어 있을 거예요. 예,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근원적인 그렇지, 원인으로 그렇지. 잡고 예. 언급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웃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적어도 소비시장 분석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이좀 먼저 해야 된다는 거. 음. 전혀 우리 시청자들은 음. 제가? 이러시겠지만, 제가 나름 작년에 복싱을 배웠어요. 진짜느이기 <웃음> 어려운데? 근데 아, 손이 그 모양이야? <웃음> 아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랬냐면, 그러니까 작년에 마흔하나가 됐어요. 아. 근데 40대가 되니까, 마흔이 40, 딱 찍었을 때는 근력이 떨어지게 느껴지고, 작년에 마흔하나가 되니까 그 순발력이 좀 떨어지는 <웃음> 느낌이 들었는데 <대해서. 웃음> 아주 슬픈데, 그래서 근데, 순발력, 스피당은 복싱이잖아. 아, 그래서, 그래서, 동네에 이제 복싱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등록을 했어요. 근데, 어, 한 7, 8개월 정도 배웠어요. 어, 오래 하셨나요? 네, 재밌었어요, 음, 나름. 음.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음. 이게 52시간 전에 약간 맞물림이 변화고 그러니까 제가 직업이 경영주품 기자니까, 음. 이렇게 사람들이 어떻게, 언제 오고,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음. 많았어요. 계속 봤어, 운동을 하면서도. 앉아서? 아니, 이제, 운동을 하면서. 하면 이제 느껴지잖아. 사람 수가 어떻게 음. 변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 한 2월 말부터 시작을 말이야, 3월인가? 그러면, 날이 풀리고 이제 막 등록을 하는 시점이잖아. 3월 정도가 되면. 음, 그렇죠살 빼가지고, 이제, 아유, 뭐 이제 여름에. 여름에 어, 이제 어, 뭐, 어, 뭐, 어야 네. 되니까. 하잖아요. 그래서 음. 막 해.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몰려왔어. 그 다음에, 여름이 작년에 엄청 폭염이었죠. 네. 그래서 여름에는 또 사람이 좀 줄, 어쩔 수 없이 음, 줄더라고. 음, 음. 그리고, 가을이 됐는데, 네. 그 6개월 전에 사람이 그, 날 따뜻해지면서 몰려왔을 때보다 이때 더 많이 와요. 일단 음. 여름 지났는데. 음. 그죠? 근데, 문제는 이때는 3월에 늘어났다가 금방 줄어요 그렇죠 예 네, 이게 원래 등록하면 좀나오다안 안 나오잖아 줄고... 안 줄어 아안 줄어? 아, 안 줄고 예전에는 확 줄다가 어. 그 여름 되고 나서 다시 느는 건 이제 반성하게 되거든요 회원가에서 레벨을 보면서 반성을 한번하고 그러다가 이제 천구마비의 아니, 계절과 함께 사실 날아가는 건데 운동이 안 줄어 아니 안줄안 줄고 그래. 그다음에 그 다음에 복신량이 약간 좁았어요 근데 응.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게 아, 되게 운동이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많아서 환이바글바글바들해서 그리고 나서, 근데, 제 와이프가 작년 은 여름 직전에, 초여름쯤에, 아니면 늦봄쯤에 임신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여름쯤에 또 그것도 받았어요, 저기. 헬스장 회원권 양도를 받았어요. 음, 음. 근데, 그래서 이제 가끔 헬스장도 갔는데, 이상해. 기구가 너무 빡빡해진 느낌인 거요 음. 예전 몇년 전에 다 했던 것 같아. 근데, 근데 이게 원래 연, 연초에는 원래 빡빡하잖아요. 헬스장이라는 게 원래 그한달 그... 저... 가잖아요, 다. 근데 뭐, 그리고 새해가 되면 늘 하는 환... 음, 음, 지키지 그, 못하는 약속이 영원보 하자, 뭐살 빼자, 네, 이런 그, 거잖아요. 음. 금연하자, 이런 네, 뭐 이런 거. 그러는은뭐좀 하지 말새는 네. 이상한 거에요. 음. 근데 보니까? 이게 다 여름을 기점이잖아. 아, 이게 우이 시간제가 본격화하는 거 뭔가 관련 있다. 음, 여유가 좀 있어서. 네. 네. 음.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퇴근하고 네. 시간이 있으니까. 음. 근데 헬스장 얘기 는 되게 재밌는 게 밀레니얼들이 진짜 많거든요, 헬스장에. 예. 네. 그잖아요. 그 젊은 친구들이 10대가 굉장히 네. 많은데 사실. 옛날에 30대는 넌 젊은 게뭐 운동하냐 막 그랬어. 있네.꼰대들은. 뭐 어, 사실 그렇긴 한 네. 네. 근데 지금은 당연히 하는 거고도 네. 자기 관리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음. 그전 세계적으로 아, 헬스장에 네, 음. 그게 그 요즘 애들 요즘 어른들이 가라는 책이 있어요 음. 그게 트렌드 책인데 뭐 영국 미국으로 할거 없이 헬스장 가고 PT 밖 그런 거 엄청 안 되는 거야 애들이 헬스장 PT 그 다음에 마라톤 러닝 이런 거고는 그렇죠? 취미들이 많이 들었죠 뭐, 스피닝 네. 뭐, 뭐 여러가지 크로스핏 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필라테스 음. 이런 거 근데 하여튼 한 52시간 효과 분명 히 있는 거 같다 그리고 또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웬일 기사가 음... 이 기사를 한번 보시면, 네. 그러니까 나는 우리나라 언론이 이렇게 현상을 똑바로 짚을 때도 있나? 깜짝. 제가 <웃음> 나도 언론사에 어쨌든 어, 너무 기대치가 없는 아, 거아니아뭐 아니, 그, 없어요, 없는데 어이 기사를 보시면 주 52시간제 이제 도입을 해서 직장인들 여가 시간이 늘어났다는 네. 거를 이제 쭉서두에 깔아요. 그러면서 그 자기 개발이나 취미 활동을위한 지출이 크게 증가했다라는 기사예요, 이게. 그래서 뭐 이제 쭉 한국은행 통계 시스템 음음. 그한 통계를 가지고 쭉와 얘기를 해오고 뭐 이제 하는 관계자 얘기해 가지고 뭐주5 1시간 이후 2030에 아까 그 밀레니엄 얘기잖아요 네. 문화예술 관련 교육비출이 증가했고 레저와 취미활동 관련 소비도 증가했다고 말했다 뭐 이런 이런 기사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칼투에은 사실 이 말도 되게 웃기죠 뭐, 그렇죠. 제시간에 퇴근하면 퇴근인거지 그게 음. 무슨 칼이라는 수위가 이상한데 네. 하여튼 퇴근하고 여유가 있잖아 6시 딱 나오면 어, 사실 그래요 7시에 회사 밖을 나가는 것하고 6시, 달려. 6시 완전 달라 완전 달라 1시간인데 완전 달라 인생이 그래. 달라진다니까 그렇게 되죠 어, 그래서 어 이게 뭐 근데 그렇지 않아요 퇴근하고 여유가 있는 거야 음. 그래서 뭐 어차피 요새 결혼도 늦게 하고 결혼도 애도 잘안 낳거나 음. 늦게 낳거나 하잖아 그러면 자기개발하고막 써요 돈을 그... 그 시간과 돈을. 네. 그니까, 어, 독서클럽 요새 되게 활성화되어 있잖아. 무슨, 트땡바리. 네, 강남하고 지금 황교 쪽에서 핫하다. 어, 어, 어, 그런 음. 것들. 그러니까 음. 뭐, 독자는 듀오바리라고 하는데. <웃음> 연애하러 간다고. 근데, 어. 어쨌든 그런 게 되게 많아요. 네. 그니까 이게 그트땡말리만 있는 게 아니야. 음. 아마, 뭐, 교보목에서 그런 거 한다고 그러고, 뭐, 폴땡이라는 어떤 매체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건 이제 다른 언론사 계열사인데, 그 다음에, 어, 많아요. 뭐, 북, 북저널리땡이라, 음. 북저널리즘이야, 그냥. 어쨌든, <웃음> 북저널리즘에서 하는 거, 북클럽 이런 것도 있고, 사실 우리 DBR도 그런 거 이제 고민하고 있거든요. 근데 음. 이게 수요가 있고요. 이게 돈을 꽤 내고 하는 독서 모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네, 그 맞아요. 돈을 기꺼이 지불하기 지불해요.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엔 우리가 그냥 평일날 쉰다라고 하면, 그냥 이제 저녁에 술 먹거나, 아니면 뭐 노래방 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좀. 일단 늦게 퇴근하잖아요. 네, 늦게 퇴근하잖아요. 8시 뭐, 퇴근하는데, 집에 가막 9시고. 그리고 9시고 막 이러니까. 근데 8시 퇴근하잖아요. 그럼 배도 술도 고프고, 술 한잔 하자고 그니까, 하면 그래. 그러니까 술 먹고 막 먹는 것밖에 할 일이 없었는데, 어. 6시 퇴근을 하게 되니까, 음. 개인 시간들을 그렇게 되고, 되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취미 생활들이 좀 공격화되기 시작했다. 그니까 러 사실 돈 많이 들어요. 그트레바이 뭐, 뜻된 거리. 음, 음. 그것도 그렇지만, 저, 아까 얘기했던 복싱, 그게 3개월에 40만 원인가 그래요 저 그렇죠 돈그 물수장에서도 PT를 PT 받으면 어. 시간에 아무리 싸게 그걸 그 계약을 해도 한 4만 원 이하로 안 내려가요 한 5만 원에 서 4만 원이니까 네, 싸게 그렇죠. 하는 게 네. 비싼 데는 한 6, 7만 음, 받아요 그걸 돈을 쓰는 거야 거기서 네. 그럼 그거 소비 아니야? 그 그렇죠 어. 소비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작년에 그 7년 만에 최대 증가치가 증가율이 음. 최대치라는 게 아마 거기에 돈을 쓰고 음. 있는 것 같고 네. 그런데 소비활동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몇년 음, 사이에 가장 두드러진 소비화누가 보면 경험 소비예요. 음. 이걸 좀볼 필요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체험에 대해서 돈을 쓰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음. 맛있는 걸 먹고 원하는 그렇지. 곳에 가보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취미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걸 배우고 이런 데다가 돈을 쓰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게 뭘 의미하냐고 라 보면 저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나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고 해요. 음. 이제 내가 중요해진 거죠. 이것은 이기적인 거랑은 좀 다르다는 음.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예전까지 우리의 소비패턴, 니까 그러니까 회식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관계에 대한 소비예요. 음. 이게 왜냐하면 이제 회식을 하러 간다는 건 사실상 사장님 법카로 음. 비싼 고기를 내가 공짜로 얻어먹는다 이 차원은 아니거든요. 음. 이건 되게 낮은 음. 수준이고 음. 그거보다 우리가 회식을 하면 여러 사람들이 같이 있잖아요. 음. 이 연대의식 속에서 내가 소속감을 소비하는 거거든요. 음. 그런데 경험 소비는 뭐냐면 나를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내가 느끼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음. 그리고 최근 몇년 동안에 서점에서 꽤 오랫동안 중요해진 키워드가 자존감이거든요 음. 근데 저는 이것이 지금 소비 트렌드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 게 뭐냐면 자존감은 타인하고 자주 부딪히면 유지하기 어려워요 음. 비교하게 되잖아요 음. 그러니까 자존감을 잘 지키면 아이, 된다. 그 음. 시간을 나를 위해서 쓰고 음. 나를 돌아보는 데 쓰는 게 음. 유익하죠. 그리고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과 서로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는 음.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게다가 자이건타이건 사람들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관계 해서봤자 음. 그렇게 음. 으쌰으쌰고 술 마셔 봤자이 사람이 나 먹고 사는데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그렇지. 돼버린 그렇지.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저는 지금의 소비 패턴의 가장 큰 음. 변화는 관계 소비에 대한 거품이 지금 사라지고 있다. 아. 이렇게 컨셉 좋네요, 좋네요. 어, 컨셉이 되게 딱 떨어지는데 그다음에 음, 근데 실제로 이런 고민을 하던 차에 아또 괜찮은 기사가 떴다. 그러니까 가격 음. 이때니까 깜짝깜짝 놀아.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기사가 있지? 근데 보니까 이건 이제 대대홍 기획이라고 유명한 아, 예, 그 롯데결사의 이제 광고회사죠. 예, 어, 광고, 광고 대행사, 예. 광고 기획사인데 여기에서 이제 리포트 낸 거를 이제 보도한 거예요. 음. 보니까 이런 거야. 주 52시간 근무 이후 소비가 집 안으로 들어왔다. 라는 음. 제목에서 네. 이제 푸드 빅데이터 리포트라는 걸 이제 대원기획에서 네. 뭐그 발간을 했고 음. 이제 그걸 보도한 거예요. 간만에 또 생각을 해봤죠. 제가. 그러니까 음. 내가 돈을 한 지난 2, 3년간 엄청 와이프랑 돈을 많이 썼는데 오히려 집에서 쓴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음. 무슨 말이냐면 제 와이프가 그 주말마다 어디 그 학원을 이렇게 대학원 비슷한 요리학원 같은 거 다녀서 요리를 좀 공부를 제대로 했어요. 약간 음. 프렌치 요리를, 프랑스 요리를. 그래서 이걸 하는데 요리 비싼 돈 내고 배운 요리예요. 이게 되게. 그래서 이거를 음, 음. 실력을 약간 유지를 해야 돼. 네. 그래서 근데 그러면 만들어야 되잖아. 근데 둘이 먹자고 그걸 그렇잖아. 음, 그래서 사람을 부르는 거죠. 손님을. 친한 지인들. 친한 지인들.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도 그때 애가 없었고, 음. 이제 그 당시에는 애를 가질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애 없는 다른 젊은 부부, 우리 지인 음. 들 불러서, 어, 와이프 친구 부부이기도 하고, 음. 제 지인 부부이기도 한데 불러. 넷이잖아. 와이프가 이제 딱 코스 요리를 만들어서 쫙 내. 네. 음. 근데 프랑스 요리를 코스로 만들잖아요. 돈 되게 많이 들어요. <웃음> 다 가서 먹는데 싸지 않아요? 아, 러니까 어, 그런 거야. 근데 문제는 이게 훨씬 재밌는 거야. 저게 체험이니까. 체험이니까. 맞아요. 그얘기 그러니까 그 어, 강경해보고. 그 다음에 이게 우리의 중심이잖아. 음. 우리의 대화가 중심이고, 그 다음에 와인은 와인마다 브랜드 스토리가 있잖아. 음. 이또이파에 대한 네. 이야기가 있고, 지역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정말 그 허접한 정치 얘기 이런 거안 해도 돼. 음. 이런 얘기, 그냥 이 와인이 무슨 품종이고, 음. 어디 어딘... 되게 약간 우아하고, 기분이 좋은 거야. 그, 그, 곤드레 만대로 취할 필요도 없어 그럼 없는데, 그래서 취해. <웃음> 여섯 병 때려 먹어. 근데 이게, 거기서 사고잖아 네. 근데 또그 요리해주신다니까 고맙다고 네, 네. 네. 또 비싼 와인 가져와야 되는데, 나보다 한 10월째 막 들고 네. 와. 네. 근데 그럼 그 사람들도 그렇 소비하는 거고 음. 백화점에 들러서 사온단 말이야. 음. 여섯백오십. 그럼 이거 돈다 합시잖아요. 괜찮은 외식 두세 번할 돈이 하루에 날라가요. 음.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게 아깝다거나. 생각 안 되는 거잖아. 너무 편하고 즐겁고 음. 우리 집에서 먹고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먹고 맛있는 그 요리. 음. 와이프가 또 요리 공부해서 설명해주면서 내주고 음. 와이프가 와인도 공부했어 음. 또또몇번 음. 사가지고 음. 완전 이제. 쫙 하면 이제 상들도 다 아, 재밌다 막 듣고 형수님 대단하다고 그러고, 아니면 뭐 대표 씨 대단하시면서 네. 와이프 이제 거의 기분이 좋고 자존감이 높아지고 <웃음> 나는 이제 뭐 나는 평소에도 이런 요리 먹고 살아라고 한번 했다가 그건 아니지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근데 그래 나 거기서 돈 맛있었지라는 네. 생각이 드는 거지 근데 그게집 안으로 들어온다는 라게 그러니까 이게 그 아까 얘기했던 평일에 그렇게 집 안으로 들어오고 그러면서 여유가 생기지 않으면 주말에 주거라고 뭘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맨날 음. 야근하니까. 근데 이번 토요일한 내 대낮부터 불러는 거예요. 대낮부터 술끓 먹는 거예요. 왜그날은 그렇게 잡아놓은 날이야. 음. 그것이 그날의 유흥이라는 말이에요. 음. 음. 소비 트렌드 중에서 또한 가지 변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편적인 소비 줄고 있다는 거예요. 어, 또 재밌네요.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거, 뭐 남들이 뭐 어딜 간다 그래서 따라가고 이런 것들이 많은 부분들이 지금 줄고 있라고요 음. 말씀하신 대로. 프랑스 요리 같은 경우에 지금 그렇게 쓴다그러면 밖에서 먹는 게 쌓일 수 있잖아요. 그쵸. 구글 레스토랑 가서 먹는 게 쌓일 수 있잖아요. 하지만 집에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즐거움을 느끼고 거기에서 체험을 느끼는 게 중요해졌잖아요. 음, 음.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여행이거든요. 음, 음. 1년에 한 서너 번 정도를 해외여행을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랬어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생각만큼 그렇게 돈이 음. 많이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집중을 하다 보면 싼 티켓 구할 수 있게 되고 그렇지, 그렇지. 나름대로 요령도 생기게 되고 그다음에 또 뭐냐면 남들이 이제 안 가던 여행지들을 찾게 돼요. 음. 그러면서 이제 그 과정에서 나만이 누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공유하게 되고 나만이 아, 그리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옛날에는 그런 것도 있어요. 옛날에는 음.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사람은 딱 정해진 음. 3주 안에 모두가 휴가를 갔어요. 그렇잖아. 민족 대이동처럼. 어, 그, 그러니까 그 때가 싹 비는 거였는데, 응. 지금은 휴가를 내가 어느 때 가잖아. 그렇죠. 가을에 가기도 응. 하고, 왜냐면 그 언제 쓰느냐의 문제지. 응. 옛날처럼 여름 휴가 시즌입니다. 해가지고,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응. 이게 뭐야. 그, 그러니까 그, 근데 그때 기준을 맞춰놓으면은, 이사, 근데 그때도또다 비싸잖아.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라고 하면 소비가 그만큼 다양성이 이제 좀 많아졌다는 얘기게 음, 음.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거 나도 다할 필요 없고 음. 내가 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신에 예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깊게 소비하는 거죠 음, 음.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는 조금 남들이 봤을 땐 과소비처럼 하고 있지만 음. 내 입장에서는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가치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좀 다양화되니까 당연히 예전에 우리가 즐기고 누렸던 보편적인 서비스들에 대한 감흥이 네.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좀볼수 있는 거죠.